입니다. 음, 오늘 뉴욕은 비가 와요. 음 앞에 지금 이 아니 그냥 카드를 읽을 때는 그 엔지가 잘안 나는데 어, 어차피 이 저기 뭐야 그스타링 이거 들어갈 때도 대본 없이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엔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어, <웃음> 카드가 덮여 있어서 그런가? 네. 여러분들의 댓글을 갖다 제가 꼼꼼히 읽고 있어요. 어, 이제, 일일이 대답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꼼꼼히 다 읽고 있고요. 제 방송을 갖다가 라디오처럼 늘 듣고 계시고 힘, 힘이 나신다는 분, 어, 그런 그 댓글을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어, 제가 이, 이 채널을 오픈한 그 목적의 하나에 부합되기도 해요. 음. 재밌잖아요. 우리 70년대. 오, 나뭐나 나, 이거 나이 나오는 건가? 이게 버스 타면 라디, 아침에 라디오 나오잖아요. 학교 갈때 어, 그런 것처럼 라디오처럼 듣는 그런 타로 채널이 되, 에, 되는 게제 목적이라고 매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해주시는데 어떨 때 댓글에 보면 개인 리딩 하냐고 어,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어.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음, 간략하게 원하는 거 하나만 적게 주시면 어, 답변은 해드릴게요. 음,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소돈에 길었어요. 어,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취중증담이에요. 어, 이제 지나간 연인이 아름다울 때도 있고 그쵸? 아름다운 여, 연애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이 다섯 개의 카드에 아름다운 것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도 들어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쓰레기, 쓰레기 중에 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음, 솔직히 저는 이 서론을 갖다가 아름답게 풀고 싶어요. 이 안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인간 세상은 <웃음> 왜 이런지 몰라요. 까보면 다 이상해 모르죠? 이 안에 막 뚜껑 열리고 완전히 정뚝떨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암튼 얘 예, 다섯 개입니다 어, 번호는 제가 랜덤으로 놓을 거예요 일단 카드부터 뽑아주세요 카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번호는 1번이에요. 음. 1번, 2번, 3번, 4번, 5번. 음. 제가 오늘 트리를 썼답니다. 자,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볼까요?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취중중담이죠 음... 자. 제가 오늘 조금 트릭을 썼죠? 번호 안나드리고 아, 요런 재미도 있어야지. 제가 가끔 좀 장난, 제가 장난이 조금, 음, 장난기가 있어요. 음. 오늘도 우리 아들 학교 가는데. 아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었어요. 이거, 이거, 쥐, 엄마 흑화됐다고. 어때요? 흑화되는 거? 어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아저 이게 지금 여기 맞게 자리에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다. 어, 자 제가 이게 원맨밴데요. 음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다 합니다. 어, 제 전직이 어, 이런 것 이런 게 계열이라. 어, 자 어디 봅시다. 음 시중진담 보조카드부터 뽑아볼게요. 어. 음, 이게 뭐지? 어, 이거 음.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 이 사람 숙각은 그래요. 긍정적인 사, 어,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는 사람? 뭐, 그런, 그런 이미지. 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어,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그래요. 음. 음. 이, 이, 이 사람은, 아, 어, 쉽게라 그랬으면 큰일 날뻔했어. 어. <웃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네? 어. <웃음> 아, 아직까지는 욕을 하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젠틀하고 그러네. 어, 술 마셨는데.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을, 어, 회상을 해내. 술 마시면. 어, 과거의 상처를, 어, 준 건지 받은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 준 건지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그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들을 떠나와서 음, 쓸쓸했던 어, 그 순간들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나나봐요 음, 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음, 너무 좋다 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좀 리딩할 때도 좀덜 저기에 어쩔 때는 진짜 헉헉 하는 때가 있어 그럼 그때서부터 더듬기 시작하는 거야 <웃음> 응 음, 너를 내가 외롭게 했다 외롭게 했다 어, 너를 내가 외롭게 했다. 음, 네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 네가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밝고 어, 긍정적이고 어, 모든 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로 인해서 네가 흑화가 됐다는 거지 한마디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어, 자기 어, 그게 자기 때문이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이별 어, 했을 그 당시에 변했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이 변했다는 거지. 음. 그렇게 어 밝고 자기한테 항상 웃어주던, 음. 물론 싸울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지. 왜냐면 여기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격이 조금 뭐랄까, 음. 뭐왈가닥같기도 하고 이제 와. 그러니까 왈가닥, 그렇게 왈가닥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 케어하고 명랑한 성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성격인데, 어, 자기, 이제 이별 후에 여러분들이, 어, 날카로워졌다라고 이 친구는 얘기를 해요. 어, 이별을 맞고 나서 자기 역시, 어, 그런 이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알려줘요. 음, 이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어, 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너의 흑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거, 오늘 이거 되게 잘했지 않았어요? 흑화. <웃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던 것 같아. 어. 그리고 얘는 어, 얘래, 얘래. <웃음> 이 친구는 그래도 어, 돌아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어쩌면 실제로도 돌아온 그러니까 연락이 이별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보니까 이 마음의 감정들이 많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 음,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별 후에도 그냥 뭐술 술 마시면 은 해미야 파랑새야 하고 뭐 연락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액션을 취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왜 음? 그런데 왜 근데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 리액션이 어 자기 왜 하고 조금 이제 부드럽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너의 모습은 음, 흑화가 돼 있었다 이거지 어, 나를 갖다가 어, 전처럼 그렇게 어, 어 불러주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 음. 불러주지 않았거 그래서 자기는 망설었대요 어, 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면은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꽤 컸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갖다가 가끔씩 하지 않았나 싶어. 이게 취중진담이니까 뭐좀 술을 뭐 술을 핑계 삼아 이게 제일 비겁한 거야. 술 깨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러면 뭐 나는 뭐가 돼. 어. 이거 세되는 거잖아. 어, 나 혼자 김치국물 마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내 마음은 또 전혀 고, 고려치 않은 거잖아. 내가 지하고 다시 만나고 싶을지 아닐지 그건 뭐어 저기 막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술 마시고 지하고 싶을 말만 따다다다다 다 하고 왜내 마음은 얼디로간 건데 이거지 내 마음은 얼디로 가고 어. 지 말만 맘이야? 어, 그건 거지. 음. 나름대로 뭐뭐 뭐 그런 것서 우리 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헤어지고 나서 어, 그지같은 제안을 좀 하기는 했었던가,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건 순전히 네 생각이고 어. 자 어디 봅시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이고 꺾을래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그 힘들지만 한번 같이 가볼까라는 생각은 없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헤어진 이유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뜨리소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둘중 하나가 배신을 때렸다는 거지. 음. 배신을 때린 거예요. 음. 상대적으로 어, 여러분보다는 이 상대방이 조금 더어 감성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남잔데도 불구하고, 어, 조금, 음, 그,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잘 울기도 할 수도 있어. 음, 심한 경우에는, 왜냐면, 이, 이 1번 카드를 뽑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뭐, 그, 여자처럼 드라마를 보고 운다던가, 응, 음, 어, 드라마 많이야? 어, 그것도 이제, 약간 멜로쪽? 어, 멜로쪽? 어. 그 저기 막그 알렉스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 부드러우면서도 여자의 감성을 잘 이해해 주면서 뭐 그런거지 그리고 자기 할 말은 또, 또 해요 어, 나름대로 어, 그런거지 어. 어디 봅시다. 어, 예, 저기, 막,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는 드나봐. 근데 여러분도, 이 보면은 그렇게 막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어, 서로, 쌍방이, 어, 쌍방이, 어,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내뱉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쌍방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 어. 이거 뭐지? 그런 거예요. 어 뭔가 내가 마음에 안주를 하고 싶으면서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어그두 개의 마음들이 어. 혼동과 혼란과 뭔가 나도 너를 떠나서 그냥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어.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어, 너하고 있었을 당시 그 좋았던 그 기억으로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순간에는 말하다 보면 또 믿기도 해아이새기가 그냥 믿기도 어, 해 그러다 보니까 어 말이 툭툭 펴나가게 되고 어. 그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어.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음. 왜 진작에 잘하지 그랬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 얘는 그래요. 그러게 어, 네가 그때 잘했으면 내가 이랬, 이랬을까? 하면서 얘는 조금 빈정된다면 여러분들은 탁탁 저기하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제 어막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면 그래 말은 말은 잘못했지인데 뒤로 가보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은근히 까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야 그럼 결국은 내 탓이란 뜻이네. 그래 네가 딴년한테눈 돌아간 게내 탓이란 뜻이야? 그리고 그년하고 어, 재, 제대로 못 지내고서 네가 지금 나한테 술만 마시면 전화하는 게 그게 다내 탓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니까 러 말하는 게 약간 달라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가고 싶은데 이게 약간 빈정빈정 되면서 끝을 갖다가 살짝 틀면서 날카롭게 착 치는 거야 <웃음> 이 사람 말할 수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씨야어 다쳐 어, 한마디만 더 해? 아주 그냥 쎄려버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그러니까 성격이 바뀐 거예요. 어, 어 여, 여자하고 남자, 아예 모르지. 어, 어, 저기, 막 성격이 정, 상반대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말, 말하, 말하다가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계속. 아, 어디서 깍두기 들어왔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 어여 어이카이 어, 어, 이 일본 카드를 리딩을 끝내고 까톡 어디서 왔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중간에 혹시 까톡 소리 또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어이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들어. 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어떻게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아, 잘 모르겠고. 이 길? 아,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저기? 어, 저것도 잘 모르겠고. 어, 다 모르겠어. 어. 내가, 내, 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내 애드레스, 내 방향성, 이걸 갖다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뭐, 갈팡질팡 뭐,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런니까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라는 거지. 응어어어 음. 어, 어느 것을 이걸 이걸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음. 우리 어렸을 때 손바닥에다 침배 하고딱 침은 침튀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잖아. 음. 이 양반은 계속 앉아 계속 앉아가지고 서로가 이 양반한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음. 그렇지만, 이, 사, 야, 쌍방이 마찬가지예요. 어. 좋아하면서도 갈 수가 없다. 왜? 갈수 없는 그 저기 있는 거, 갈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 상대방한테, 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야, 너 여자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렇뭐 뭐하는 짓거리야 이 시기야. 뭐 이러는 거지. 지금 어. 뭐 하자는 거니 나하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가끔 술 마시고 전화 와가지고 파랑새야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소리나 개소리. 어. 그렇게 나오는 거지. 어. 음, 이 사람은, 근데 왜 헤어졌대?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의 기억을 떨쳐, 이사람 여러분에 대한 기억 떨쳐내지 못해요? 어, 여, 여러분들 못 잊어요. 어. 이, 이게, 그, 남녀 사이에서도요, 안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이게 형벌이 된 거지. 어. 이게 형벌이 된 거예요. 어. 이, 이,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그거는 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살 거야. 어. 훅폭풍이 다른 게 훅폭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서 훅폭풍이 왔어.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가시잖아요. 어.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면서. 어.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 형벌이에요. 음. 그리고 참 그리고 이 사람 웃긴 게 그래.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 근데 가지도 못해. 매여 음, 있는 데가 있어요. 음. 갈 수도 없어. 그게 뭔 그게 뭐, 뭘까? 음. 그게 뭘까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 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뭔 기대 어,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다, 뭐라는 거라든가. 어, 내 남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라든가. 우리 아빠는 그럴 아빠가 아니다, 라는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금 사람 있어요. 음. 있으면서도, 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서 놀 수가 없어. 음, 맞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놀 수가 없어. 계속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지냈던 날들을 갖다 계속 생각을 해요. 아 이럴 거면 못하라 헤어졌대. 음그러고 그러고 어 이러, 이런 이런 마음 있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왜 인생을 이렇게 꾸면서 살지? 그렇잖아요 심플하게 살면 되는데 좋으면 만나는 거고 안 좋으면 안 만나는 거고 어, 어 내가 네가 좋으면 저, 사람이 아무, 어, 저 사람 이대로 아무 저 이걸 잘라내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하잖아 시추에이션 어. 그냥 어, 가볍게라도 만나보고 어, 뭐야 이거 뭔 개소리를 어, 무슨 개, 개소리를 갖다 정성스럽게 하고 있 어, 얘도요 여러분들을 잊을 수는 없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갈 수도 없대요. 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만한 자신감도 별로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저 그냥 어 어린 아이의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그런 마음이지. 어. 그치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 해서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집만 되는 거야.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음. 여러분을 지킬 힘이 없어. 그만한 용기도 없고, 그만한 자신감도 없어요. 음. 저기, 막, 가, 가볼까라, 가볼까라는 마음이랑 갈수 있다. 다라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 한번 해볼까라는 거하고 할수 있다라는 건 다른 거야. 음. 결심만 우아지게 하네. 결심하다날 세웠네. 이 사람은 저거다 의지가 너무 약하다. 어,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 유혹에, 유혹에도 약하고, 어, 유혹에도 약하고, 주변에, 그러,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주변에서 어떤 그 유혹이 들어와도 그걸 뿌리쳐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을 좋아하면서, 이거 완전 시이기네 그러면서 뭘, 뭘, 이딴 잡소리를 갖다가 해줬어. 시래기네 유혹에 너무 약해 그래서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팔짱 끼면 옆에 이렇게 가슴 닿잖아. 근데, 저기, 막, 플래티비 같으면은, 다도, 이렇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뽕이나 다니까, 스펀지 느낌만 나지. 근데, 어느 정도 가슴이 있으면, 뭉클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는, 여자가 팔자 한번딱 해서, 뭉클 느낌 오면, 얘는, 어, 못 부딪혀. 어. 그 정도로 약해. 그 정도로 약한 멘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바려주지. 전화, 그러니까, 술, 술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전화오고막 이러죠? 어. 전화 오고 그 괜히 툴툴 거리고 그 뭐야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술안 닥쳐? 닥치고 꺼져 이 새끼야 그러면 가갖고 깨갱하고 꾸겨져가지고 찔찔 짜고 있어 얘 어. 찔찔 짜고 있어요 그 이, 얘는 이거 이거 힘들어 어. 이, 이 사람 이거 버릇 고치려면은요 어. 버릇 고치려면 아 진짜 이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어. 얘가 뭐예요? 어, 얘가 뭐야? 얘는 저기 막, 자기 그, 내가자제 유혹에 약하다고. 어. 여기 여자가 팔짱 딱켜고 그냥 C컵, C컵의 느낌이 딱 팔로 전해지면 오빠야 하면 끝나는 거야. 얘 그냥 막 어, 그래갖고 아마 토, 어, 통장 마이너스 나고 난리 났을걸?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려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이, 이 저기 막이 사람 어후폭풍도 어, 세게 왔긴 세게 왔어. 근데 옆에서 팔짱 한번 딱 끼면 후폭풍도 잠깐 잊어. 근데 그 개하고 또 빠이빠이 오빠냐 가면 은또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야. 이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 이 사람은 여, 여러분들 못 잊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한 때야. 사람은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 뭐, 뭐 어떻게 돼? 어, 고독사. 남, 고독사가 남이 말이 아니야. 돈은 다 떨어져. 이딴 식으로 돈 써가지고. 그리고 옆에 남는 사람이 없지.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남을 수가 있겠어요? 안 남지? 응?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날 거야. 왜냐면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거지. 어, 화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못된건 없어. 어, 못 되지는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많이 봐줬던 것 같아. 많이 인내하고 봐줬지만 어느, 그래서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와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내쳤는데 더 이상 못,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뒤치다 거리 하다가 여러분, 들도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관뒀는데 이 사람은요 이 습관 못 버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술 마시고 전화하고 앵기는거 그거 어. 어. 여러분들을 좋아한건 맞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 벌을 죽을때나 죽을, 어, 죽을 때나 고쳐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준다면은 그거 각오하고 받아주셔야 돼 음. 그걸 각오하고 얘가 유혹이 약하다는거 어, 그래도 유혹이 약해도, 이, 딱 보면은 그렇게, 어, 그 여자들이. 게딱 사귀다 보면, 그런 건 없어. 또, 이렇게, 남자들께확 끌어 당기고, 막 이런 게 없고, 어, 어, 좀 찌질, 좀 잔소리도 좀 있어. 잔소리도 있고, 찌질하니까, 어, 이렇게 놀다 팽겨쳐요. 어, 그럼 다시 여, 러분한테겨돌로오고막 이를 거라고. 그니까, 러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감, 감안할 수 있으면 받아주는 거고, 어, 그거 갖다 받아줄 수 있고, 채, 해줄 수 있으면, 어,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 살겠다! 싶으면 그냥, 에이, 너는 네네네 어, 길을 가라. 어, 나는 마이웨이 가겠다.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 그래요. 일단은 술이 취하면은 후폭풍이 오고 술이 깨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이 어정쩡하게 취했을 때는 니나노예요 어. C컵 옆에 와서 딱 붙으면 정신 못 차려. 어. 그런데 또 술이 확, C컵하고 헤어지고 확 그냥 꼬라 떨어져가지고 집에 굴러서 들어가서 방바닥에 자빠져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야. 음. 암튼, 그래요. 잘 헤어지셨고, 어. 솔직히 별로 받아주세요라는 말은 안 나오네. 어. 예, 저기, 뭐, 얘는 자기 버릇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자, 1번 내용,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어, 저기, 뭐이 뭐지? 그, 소닥보는데 도움이 되, 어, 되, 어, 되셨길 바라요. 어, 이 사람 소닥보듯이 해야 돼. 어, 이 곁에 두면 안 돼요. 내 인생도 망가져. 나도 늙는다는 걸다 기억하셔야 돼. 언제까지 내가 힘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젊어서는 그래도 봐줄 수 있어. 나이 들어봐. 나이 들어서 이짓 이, 이 해봐. 갈데 없으니까 더 비비겠지. 어. 갈데 없으면 더 비벼요. 이런 식기들이. 그때 어떻게할 건데. 내내내 사신도 내 쑤신데. 어. 바로 그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어. 저기 막 외롭다고 누구를 붙일 붙이면 안 돼. 뭐 붙이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야지. 이런 사람 옆에 붙였다가 혹 때려다 혹도 하나 더 붙인다. 그래야 되나? 암튼. 오케이 1번 카드 리딩 에서 끝나고 자꾸 뭐가 똑똑 들어와 일단은 이저기막이거 이거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잡소리가 안 섞이게 좀 해야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잡소리들을 다 제거했어요 <웃음> 아, 목 아프다, 음. 자, 어디 봅시다. 제 금연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고요? <웃음> 잘 돼가고 있어요. 음. 아, 진짜, 어쩔 때 미칠 것 같아. 담배 피우고 싶어서. 근데 네, 꾹 참고 있어요. 음. 근데 좋은 건 있어. 어, 담배를 끊고 나서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어, 옛날에 약간 이제 담배를 많이 피니까 목소리가 약간 탁하잖아요. 어, 목소리가 많이 어, 많이 좀 좋아지고 맑아졌다 그래야 되나? 어, 남친이 되게 좋아해요. 음. 자 이렇게. 딱 맞죠?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쓸데없는데, 시간보다. 아 이게 좀, 왜, 끊기지 않게 하려고. 어디 보아요, 이제, 음. 취중진담? 어, 이 사람은 취해도, 어. 어, 취하면 막 행소수설 하는 거 아니야? 어. 취, 취하면 막 여러분들 원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그럴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 어, 별 희한한, 어. 아 얘는 취하면 저기 막 울다 웃다 막 별짓 다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어. 막 오만가지 얘기 다 꺼낼 것 같은데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어, 니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어, 그때, 응, 저 접시에 오뎅 하나 남았는데, 그거 니가 싹 먹었더라. 나 그거 되게 아끼는 거였거든? 뭐, 이어서부터. 너 그때 내가 옷가게 가갖고, 내가 그, 그때 저 색깔, 응, 사, 어, 사, 달라 그랬는데, 니가 나조색깔 사줬지? 나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니가 그 전에 이제 저기 막, 너 재채기 하다가 얼굴 안 돌려갖고, 내 얼굴에다가 너 재채기에서 침튄 거, 뭐. 그니까 별 5만 가지 얘기들을 다 끄집어 내는 것 같아, 술만 취하면. 그리고 너 그때, 응? 어? 그, 어 그, 그 시끼하고 무슨 얘기 했어? 뭐 이런 거지. 너 아주 내 앞에서 히히덕거리고 좋아 죽더라? 내가 다 봤거든? 뭐 이런 거. 응, 어, 저기, 마. 뭐. 이 예, 조금 뭐 그런 어 그런 거 조금 그런 예좀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그럴 거 같은데 그니까 자기 그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남이 그, 고,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어, 남이 고려 안 하고, 남이 맘대로 생각, 남이만은 생각 안 해. 남이 맘 따위는 가라. 어, 내 머리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얘기만 하는 것도 얘는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어, 다 지잘난 거 밖에 없는데, 다 지잘난 거, 어. 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 음,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대. <웃음> 환장해. 어, 너무 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잘난 사람하고 사귈 수가 있죠? <웃음> 참. 와,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뒤통수 어, 따가워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 집념의, 어, 집념의 잔소리. 와, 이거 대박이다. 얘, 얘는, 누가 얘한테, 진짜, 단천 원이라도 바가지를 씌우면은, 집까지 쫓아가갖고 따지래야. <웃음> 어, 여러분, 잘, 이거는, 저, 여러분, 잘 헤어지신 것 같아. 어, 이거는, <웃음> 여러분들이 헤어지신 게 하늘에서 복을 내린 것 같아요. 어.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또, 또라이지, 이게. 아 뭐, 적당해야 말이지. 이거 또라이지, 이거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피를 말리지? 어 이게 딱 피말리는 스타일인데 지치지도 않아 잔소리에 와 잔, 잔소리에 파라, 파, 아, 파노라마? 아, 잔소리 익스포? 아, 문제는 그거예요 얘가 잔소리를 할때 하더라도 어떤 핵심만 말하면 되는데 술 마시면서도 이질랄하잖아그술술 어. 술 마실 때도 술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어 취중 진단 무슨 진단이 이렇게 길어 진심은 딱 한마디로라도 전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와 아. 얘는 뭐 4절까지 부르네 간주점퍼 안함 음, 간주점퍼 안함 예사전에 간주점프는 없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 이런 거, 그래도 조금 많이 참아주셨나 본데? 많이 참았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 사람의 이런 거, 어, 되게 많이 참아줬던 거 아닌가. 참다, 참다, 어. 참다, 참다, 참다. 어. 더이상 내 인내심엔 또 한계를 느낀다 어, 라고 생각을 한거지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서요 음, 이사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뭐 개업이 도토리 같은 그런 느낌 나 음. 왜냐면 아무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런 걸 봐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까지. 야, 어 저기 마 너는 뭐 이따위로 하냐, 뭐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런 거야. 야, 걔가나 깎거든, 뭐 이러는 거야. 그럼 네가 이렇게 하니까 까지. 그러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러는 거지. 자기의 잘못을 1도 몰라. 어, 얘는 얘는 일이라는 숫자가 뭔지도 모르는 애야.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한 애들하고 또 싸우고, 뭐 그러는 거지.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뭔 마,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제대로 된 말을 해줄라썽 싶으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뭐야, 이놈. 여러분, 이, 이, 이 시키하고 어떻게, 해? 어. 자꾸, 그, 자꾸 전화오지 않아요? 어, 자꾸 연락 올것 같은데? 블락 안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나? 블락해도 소용이 없나? 응, 음, 얘 지금, 저 지금 뭐야, 아무도 안 받아줘. 승질머리가 이런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간절한 거지. 이, 지금, 이 사람 지금 스물스물 여러분들 생각내, 어. 스물스물 여러분들 생각하고, 지금,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고 떠났을 때, 그때는, 어. 그때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지. 어, 뭐, 그래, 뭐, 뭐, 너가 뭐, 뭐, 나, 니가, 뭐, 뭐, 날 떠나, 나같이 잘난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지, 게 지게, 지게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이 사람 잘났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잘났는지. 되게 궁금하네.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이 생겨요. 어, 얘는, 야, 파랑새 얘는 뭐 하고 있지? 남자가 생겼을까? 아, 내가 전화하면, 그치, 영광이겠지. 어. 얘 나한테 그때 저기 막 완전히 푹 빠졌었잖아. 뭐 이런 무슨 자뻑 어 어디서 진짜 듣보잡이야 <웃음> 여러분들 생각해요. 어어 어.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오, 오히려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게 된게 자기한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건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응? 지는 나름대로 지, 지도 많이 참았다 그래. 참, 뭘 참아? 내, 네 성격에? 야니 네 잔소리 참아주는 것도 와 이거 대단한 인내력인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건데? 아, 진짜 진짜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갖다가 볼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을 내리면 코끝까지는 보여 어. 거, 거울로 보는 거 말고 자기의 실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거는 비추는 거지. 내 실제 리얼 페이스가 아니야. 우리가 손내손 손 내가 보고 내 배도 보고 다 보지만, 어, 응, 응, 저기 막 이렇게 등도 이렇게 돌려서 뭐 저기 막 목에 유연성이 있는 사람 자기 등도 볼수 있어요. 응. 그쯤 뒤통수는 못 보겠지. 그러니까 암튼 자기 얼굴은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남들은 나를 볼수 있지만 나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응. 얘도 지게 지 얼굴이 어떤지 몰라. 어, 거울에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가짜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어, 얘는 지 얼굴을 못 봐요. 음, 나름대로 지금 되게 여러분들한테 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어, 자기도 할 만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야 파랑새야 그때 너랑 나랑 사귈 적에 아 이거 술 마신 사람 목소리를 내야 되나? 음. 내가 지금 술 마신 사람 목소리 할게요. 파랑새야, 그때 너랑 사귀었을 때나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 안 된다. <웃음> 어술 취한 연기도 힘들구나. 어 조금 더 노력해야겠는데. 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어내 성격 너 알지? 나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나 되게 어나 되게 깐깐하네나 되게 잘난 남자야.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근데네가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잔소리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어떻게 잔소리야? 그러면서 아 얘가 이제 실토를 한다. 이제 실토를 한다. 와. 그래 어. 저기 막 내가 그래 너를 어네가 나한테 되게 많이 참아줬는데 어. 네가 나를 음, 알아내 이런 어. 이런 거지 같은 성격 어. 인정은 안해 하지만 남들이 나도 내 성격 거지 같대 어. 그래 암튼 남들이 그렇다니까 뭐 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 그지같다 치자야 <웃음> 그지같다 치자 얘말은는거요 그지같다 치자 어, 그래도 네, 네 너만큼 나를 갖다가 잘 보듬아준 사람도 없고 어. 물론 내가 그만큼 했잖아 이런 뻔뻔한 새끼 음. 물론 나도 그만큼 했잖아 음. 이게 떠나와 있으니까 너왜 이렇게 예쁘냐 음, 그렇게 내가 너왜 이렇게 예쁘냐 음. 미셔거추준준담에는아 음. 모르겠다 내가 너를 어, 생각해 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모르겠어 음. 그게 나를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음, 너를 모르겠어. 음, 너를 모르겠어. 네가 아직도 나를 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음, 우리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요술 마시면 음, 너 같으면 돌아가고 싶겠니? 음. 네 성격이 이렇게 거지 같은데, 어, 그쵸? 음. 음, 그래 알아 알아. 네가 나하고 있었을 적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 나의 이런 어, 음, 뭐지 얄밉게 말하고, 음. 아 나도 그래.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어, 말하는 게 너를 너무 후벼팠고 좀 이기적이었다는 거 인정해, 음, 인정하고 내가 어, 내 성격이 이렇다는 거 음, 그래서 어, 내가 너를 갖다가 더들볶았나봐들볶겠다기보단 음,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닦달했지 음, 내가 너를 너무 많이 닦달했지 음. 그리고 뭐 누구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어, 영희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어, 순혜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남과 너를 비교하면서 너 마음을 많이 아프겠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파랑새야 너도 알잖아. 나 바람은 안 폈다. 바람은 안 폈다. 그냥 네가 영희나 순희처럼 나한테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나 바람은 안 폈어. 진짜나너 어. 나너왜 바람 안 펴고 너랑 헤어지고 나서도 바람 안 폈어? 응, 여자 안 새겼어? 그니까 러 파랑새야. 나한테 전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어,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래요? 어, 이 사람 속마음은 그래요? 너 진짜 딴년안 새겼어? 어디 한번 보자. 딴년안 새겼어? 딴년안 새겼어? 어디 보자. 어얘안 새겼나 보다. 어안 새겼어요. 어얘 후폭풍 왔는데 후폭풍 왔 진짜야? 너 진짜 딴 카드 뽑는다? 딴 카드에서 딴년 나오면 넌 죽어. 애누이 없어. 어디 보자. 딴 카드 내내 내, 내, 지금 여기서까지 없으면 인정할게. 네가 여자 없었다는 거. 어디 딴년 없었나 어디 봅시다. 어? 야, 내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다 물어주는 거야. <웃음> 진짜 없었어? 어, 하늘의 맹세코? 너 진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너 집에 들어가면 니집막 네 불타고 그러고, 그러고 있을 거야. 딱 여섯 장 뽑을게. 여섯 장 안에 딴 년, 딴 년이 나오기만 해. 딴년 나오면 너 눈동자 돌리지 마, 이 새끼야. 어디 보자. 여섯 장 안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다. 어, 어디 봅시다. 오, 얘 후폭풍 제대로 온거 같은데? 와. 여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여자 없었네요. 아, 아, 지금 카드를 갖다가 쭉 계속 지금 이 카드, 얘는, 여기서는 여자가 안 보여. 음. 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좋아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 그렇잖아. 아, 옆집에 누구 아빠는 뭐 해줬대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런 비교를 했던 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 그 상대방하고 여러분, 그 상대방하고 여러분을 놓고 저울질할 게 아니라 비교라는 건 그런 비교를 말한 거야. 영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순희는 그렇게 했다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거지. 음.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은, 그건 그래요. 야, 걔네는 제외를 했는데 왜 너는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너는 왜안 해?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하고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끝난 걸 갖다가 어, 끝났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 인간 저기 막 뭐, 잔소리 대망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진짜 자기 그아랫도리 관리 잘했네. 여자 없었네요. 음. 뭐 차였다는 흔적도 안 나와 있었는데 차였다는 흔적도 안 나와요. 음. 어,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얘는, 얘는 진심. 음, 진심 맞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든 받아주지 말고 좀더 봐요. 원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어, 저기, 뭐. 그럼, 그럼 선생님, 어떻게할까요 얘를 받아주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받아주고 싶으신 분 있나? 어디 한번 볼까요? 어, 받아주면 어떻게 되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드려? 오케이 콜 갑시다. 어, 기분 좋다. 어, 일단은 딴년이 없었다니까. 어? 자 어제 봅시다. 받아 줬을 때, 어, 받아 줬을 때, 딱 여섯 장만 뽑겠어요. 받아 줬을 때, 받아 줬을 때, 받아 줬을 때, 딱 여섯 장만 뽑아. 받아줬을 때 일단은 아, 일단은 받아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버릇은 어, 계속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렇게 하고 옆집 순이는 그랬다는데 너는 왜 이거 이거 그, 그저 그저 해. 어, 그저 해. 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맞고, 그렇지만 또, 그, 어느 정도 얘가 조금 완화되기는 해요. 어, 좀, 완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 버릇은 못 거쳐. 어, 어 그, 그, 저기 봐, 그, 얄미운 주둥이, 어, 얄미운 주둥이, 그건 어떻게 안 돼. 어, 그 성, 격인데 되겠어요? 아, 그 얄미운 그 주둥이 때문에, 어, 받아줘도, 어, 받아 줬을 때내 여섯 장 뽑겠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다른 그안 받아 줬을 때를 갖다가 뽑을 이유 뽑을 필요도 없었네. 받아 주게 되면 이게 받아 주게 되면 또 싸워. 또 고말 그 토하. 이건 이제 취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 어. 얘, 얘가 진짜 저기 막 후폭풍 되게 시계하고요 되게 고통 여러분들이 잃어 이러, 잃어봐서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쏟아내 응 네가 이랬고 네가 이랬고 네가 이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고 네가 이렇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잖아막 이렇게 되니까 다시 여,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씨 아 아유, 내가 너를 고쳤으려 한게 내가 병신이다 응 내가 병신이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응뭐 달라지긴 뭐 달라져갖고 여러분들이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는 또다시 어. 씨,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근데 얘는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 상처는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진짜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인 거예요. 왜 지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지가 상대방한테 그만큼 줬기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왜안 하냐는 거야. 왜 떠나는 사람 뒤통수에대다고 욕지거리를 해대냐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이, 얘는 의견을 좁힐 수가 없어. 어, 여러분, 어. 뭐 개중에는 또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 단여자도 안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정성이 가르켜 가지고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면 수, 어,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지. A 경로, 어. 그러면 B 경로를 한번 볼까? B 경로, B 경로. 세 장만 뽑을게요 아안돼 여기도 어비경로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얘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어 이렇게까지 내가 이거 B는 어그로로 끈 거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되기를 어,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어, 얘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눈물 콧물 찔찔 짜고 내가 뭐, 나쁘 내가 너한테서 나 진짜 너없으면못 살겠다 너를 너를 떠나서 내가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나 진짜, 진짜 가슴이 점이 도록아 그러니까 진짜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갖다 내가 알았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응그말 믿으면 안 돼. 음그다 개수작이야 개수작 어얘왜냐면 얘가 이런 성격 때문에 여자가 안 붙어있어 어. 야 진짜 돌고래 IQ만 돼도 안 붙어있지 어. 이저 저기 막 얘랑 사귈려면 닭대가리 정도는 돼야 돼 어. 자꾸 까먹어야 돼안 그러면 안돼 응. 어. 닭대가리는 가능해 얘가 뭐라 그랬는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음. 근데 정상적인 돌고래 아이만 돼도 얘하고는 못 살아 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안돼 안돼 어. 자 2번 카드 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3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아 하... 비가 어제서부터 계속 오네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나는 당신을 생각해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침부터. 그대가 뭐 떠나시는 그날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맞나요? 음,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음. 자, 어디 볼까요? 네. 어이 사람은 뭐야?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떠나서 미친 듯 일, 일, 일만했다 그러는데 음, 3번 카드는 미친 듯 일만 일만하고 어그 지금 그 여러분들 떠나서 하, 어, 떠나서 한 일들은 거반거반 어 저기 막 그거는 이제 다다 다 끝나나가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또 일에 들어갔나 봐요. 뭐이 사람 뭐이 사람은 뭐, 그니까뭐 회사로 따지자면 어떤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갖다 미리 받잖아요 이거 끝나면 들어갈 거. 어, 그것을 받아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자, 역할로 체중 진단. 어, 너의 마음을 말해. 그래도 얘는 뭐외관상을 열심히 하잖아요뭐 주변 사람들하고 얼려서 가볍게 어, 가, 어울리는 것도 가볍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는 아직도 여러분들하고 헤어졌던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음, 빠져나오지 않았고 음, 너무 외롭네 왜 이거 왜 헤어졌죠? 아직까지 너무 좋다? 아직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냥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어,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본다. 어,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 어. 음, 네가 나한테 실망하고 돌아선 그날, 어, 실망하고 돌아선 그날로 되돌아가곤 하지. 어. 음. 너는 뭐하고 있을까 어. 언제나 너의 것에 너는 항상 너한테 주어진 일에 어. 저기 막뭐 정성을 들였지 어. 나도 너 못지않게 어. 너한테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노력을 했단다 나도 너한테는 그것이 어. 별로 맞지 않았을 아, 어, 저기 마, 맞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던이도 너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 왜냐하면 너를 너무 사랑했거든 음, 너무 사랑했어 음. 난 너를 너무 사랑했어 파랑새야 너무 사랑했어 이거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딱 이거야 난 너만 생각해. 네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음. 네가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 나는 하루종일 너의 생각에 지쳐 잠들어? 와 예, 예.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나는 생각해 바람새야 음, 나는 술에 취하면 너를 생각해 음, 너하고 그저 푸른 초원 위에 카사블랑카를 음, 짓고 싶어 카사블랑카가 뭔지 알죠? 음, 카사블랑카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아니 왠지 무섭다 여기는 공포네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나는 늘 그거를 생각한단다. 너는 나한테 영원히 파랑새야.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갖다가 약간 박제해놓은 게 느낌이 나요. 음. 우리 그, 저기, 뭐, 과학실 가면 박제된 인형 있죠? 음, 딱 그래.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딱 박제된 것, 자, 자기 그 생각 속에 박제를 신겨넣, 시켜놓고, 이렇게 에이!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어 계속한다. 계속 병적으로 어 병적 이게 중요한 거야. 와, 어떻게 카드 하나가 멀쩡한 게안 나오지? 여러분 도대체 누구하고 사귀신 거예요? 몰랐겠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해줘 여자한테. 그리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미리미리 해줘. 딱 저기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흰색 옷을 입고 멀리서 봤을 때 흰색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럼 얘, 이 사람 뭐예요? 수, 손수건 챙기든지 뭐 어디 가서 가게어 가서 내프킨 챙기든지 뭘저 챙겨와 뭐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음이 사람들 이 사람이요 여러분 계속 보고 있다? 그거야 지켜보고 있다 이거야 이거 되게 아 이거 진짜 미절인데아 잠깐만요 여러분 말을 지금 한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뱃속에서 꼬르륵거려요 치즈 치즈 케이크 한입 먹고요 말하면 기운 빠져요 음. 말하면 기운이 빠져서 중간중간 한 입씩 먹어야지 안 그러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이게 다 잡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음. 와 이거 나는 진짜 개 중에 괜찮다 생각했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음. 진짜 열심히 일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음, 자기 마음 속에서. 아마 이래서 헤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병적인데? 음. 굉장히 병적이고요. 여러분들 푸샤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는 느낌? 음, 그런 것 같아. 어디 봅시다? 이또왠참와 어떻게 카드 카드마다 개성들이 이렇게 뚜렷하지? 진짜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딱그 느낌이야 박재인형. 음어 소름끼쳐. <웃음> 야 누가 이런 사랑을 받고 싶냐? 이거 미절인데. 어, 이 사람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결심한 것 같은데? 음, 결심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가, 이런, 이런 그 개통의 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음, 저건 그건 거예요. 그래, 나 죽었어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의처증 같은 것도 있어. 음, 의처증 같은 것도 있어갖고, 그 전에, 그 어떤 다큐에서 나왔는데 남자가 의처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응. 전화를 확인하고 심지어 밤에 이 아래가 이상해서 봤더니 이불 밑으로 겨들어 갖고 후라시를 밑으로 비춰보더래요. 언 놈이 지나간 흔적이 있나 없나 본다고. 그런 또라이들도 있어. 음. 얘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어, 그러... 어, 저기 막...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냄새도 나, 좀... 으쳐... 그니까 자기 여자를 갖다가 계속 어... 감시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지, 어. 계속 지켜보고 있다. 어. 맞아, 얘 계속 지켜본... 음 어, 계속... 와, 이거 뭐지? 얘는 여러분들한테 가기로 마음을 먹었나? 아니 이미 오지 않았어요? 왔다 가지 않았나? <웃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웃음> 왔다, 왔다 갔죠? 왔다 갔어 이미 왔다 갔어 채웠어 나왔잖아 여기 여기 나왔잖아 이, 이 여러분들한테 지 혼자 맘 먹고 그래 결심했어 지 혼자 누가 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일단 물어는 봐야 될거아니야 내가 가도 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 그러다가 어, 까였는데? 까였는데 이거 뭐지? 까, 까였는데도 얘가 포기를 안하는 것 같은데? 어, 내 포, 여러분 포기 안하네요? 아, 이걸 갖다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어, 포기 안해! 포기 안 하고 절치부심하고 있어 절치부심, 어? 절치부심하는 중이고요, 어? 얘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네. 와, 야 이것도 피곤하다. 여, 여러분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래서 사람 못 사귀는 거 아니야? 어, 이 사람한테 질려가지고 학을 띄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스토킹 많이 당했다고.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 또, 여러분 또. 음. 여러분 주변에 있죠? 어, 여러,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 봐. 음. 그리고, 이, 뭐,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음, 여러 여러분들 여러, 여러 주변을 갔다가 맴돈다 계속. 음, 여러분들이 가는 곳서부터 계속 맴돌고 그, 그 저기 막 여러분하고 같이 다, 다녔던 곳 있잖아요. 어, 같이 갔던 맛집서부터 같이 그 거길 갔다가 계속 얘는 돌아다녀요. 음. 내가 그랬잖아 박해놨다고아나 어. 딴년을 새겨 딴년을. 어이 이 진짜 이 3번 카드도 그렇고 4번 카드도 그렇고. 오이씨, 올인하지 마. <웃음> 이런 건 올인 안 해도 돼. 뭐, 이 막, 와, 질린다. 이딴데안 가는데?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저기 막, 이, 저기 막, 2번 카드하고 3번 카드는, 저기 막, 맞는 사람 있으면 한번 후기를 갖다 좀 올려놔 주세요. 어, 되게 궁금하다, 이거. 음, 그래갖고 지금 여러, 이게 저기 막, 그고지 맘대로 지, 지, 지 감정대로 와 가지고 저기 여러분들이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어. 싫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얘는 절치부심하고 다시 다가가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싸운 것 같은데 음 싸우고 있다 어아 뭐야 싫다는데 싫다는데도 자꾸 지 마음을 짜이 이 사람이 여러, 여러분 짝사랑 하는데 음, 이건 짝사랑인데 자꾸 지만 받아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음... 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음.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좋아하는데 와 진짜 치중증이 참 이거 이거 뭐 미절이네 이거 2번까지 들었고 3번까지 들었고 이걸 어떡 하죠? 이걸 어떡 하죠? 아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내가내 어, 생각을 정리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돼 잠깐 그럼 이 사람이 한달 후에는 떨어질까? 한달 후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달 후에는 떨어질까요? 한달 후에는 지가..지가 지가 저기 막..나가리..혼자 서 떨어질까요? 두 달! 두달 정도 되면 지가 인정을 하겠네. 석 달째. 석 달. 석 달. 넉 달. 넉 달. 이 사람이 어 어, 앞으로 저기 계속 어, 거짓말 어, 거짓말 자기를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어, 마음을 숨기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요. 다가오고 두 달째 될 때쯤에 어, 이 사람이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어, 어, 자기가 이,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어, 그제서야 생각을 하고 석 달째 접어들면서. 어, 아, 어, 그게 끝났다가도 이게 마음이 그래. 음, 그러니까 이게 있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끝났다고 했다, 지 혼자 끝났다. 왔다갔다 하는 거야. 석 달째, 다시 또 마음이 또... 아,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어, 난 얘는 놓칠 수가 없는데, 얘가 없으면 난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넉 달째 가면... 음... 이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지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 자꾸 듣고 그러니까 어,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 듣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넉살때 접어들면서 얘가 이 그지 같은 어, 진짜 내가 이제는 놀 때가 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대요 어, 놀 때가 된게 아닌가 어,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후폭풍이 얘는 좀 음, 거세게 온것 같아 어. 여러분들을, 얘는 다 만, 어, 보통 사람들이 석달 걸려서 있는다 그러면은, 얘는 뭐, 여섯 달? 뭐, 아니면 1년? 아니면 3년? 그렇게 굉장히 오래, 어,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한테서 벗어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음. 왜냐면, 하 두 달째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끝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끝은 받아들였지만 이 마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해. 어, 주변에서 적당히 해라 이 새끼야. 어, 그러니까 널 싫어하지. 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봐야지. 왜냐면 타로카드는 그렇게 길게 보면 잘안 맞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이 사이에 중간에 또 어디 가다가 또 만나면 또 얘가 또 포기했다가 갑자기 달게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장담하겠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찔떡찔떡찔떡 되는 거는 어, 조만간에 한두 달 안에는 어. 좀어 줄어 줄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 되면 어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지맘대로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많이 줄지 않을까 싶네. 그렇다고도 마음 약해져가지고 말 섞고 그러면 이 끊겼던 마음 여기서 다시 유턴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입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어 왜냐하면 이게 희망고이이 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 향, 향이 이 사람 그, 폐부, 폐부라 그러잖아요.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친절을 갖다가, 감미해주면, 얘는 그게, 내가 그랬잖아. 1 더하기 1은 1이, 2가 아니라고. 10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조금 행동을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조금이야, 아주 많이, 제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어, 쉽게 여러분들 놓지 않게 된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떨거지가 두들 붙어갖고 술만 마시고 전화면 얼마나 난처해요. 정말 이 사람을 받아주지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이 사람 갖고 어장 관리하면 절대 안 돼요. 어. 이 저기 막 어떻게 변할지 몰라 어. 깨, 떠, 떨굴 때는 깔끔하게 떨궈줘야 돼이 사람은. 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복수해. 어. 무슨 복수?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지. 어, 그럼 이사 가야 돼. 결국은 그렇게 돼요. 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 이, 얘는 어장 관리 할그 종목의 어, 피씨가 아니야. 음.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4번 카드 리딩 네 어디 보아요? 어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아, 나 스타트 좀 불안해. 음. 액면가가 달려가고 싶은데 왜... 달, 어,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액면가는 그래. 달려가고 싶은데도 자기 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 어, 검토를 해보는 것 같아. 이 달려가는 게 맞나, 안 맞나? 어, 검토, 검토해보는 게 맞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얘는... 음 여러분한테 달려갈 것 같은데요. 어디 봅시다. 왜, 왜, 왜 이게 똑같은 게두 개가 나왔잖아. 어, 근데 이게 꼭 달려가는 카드로 해석하기는 좀 그래. 음, 어, 뭔가 빨리 진전된다라는 저기일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 아, 해미야 파랑새야.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음, 그냥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아. 음, 사람들이 다날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고. 음, 그냥 사람들이 날 갖다가 싫어하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냥 네가 그리워 응 음. 파랑새야 난네가 그리워 왜 이렇게 웅석바지 같은 느낌이 나지? 나 음. 너무 싫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 음. 그냥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음, 놀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진짜 <웃음> 아, 너무 짜증나고 무료해 어, 맨날 똑같은 말들만 해 푸시. 꼭 저기 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골같아 손님 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야 지겨워 김밥에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맨날 똑같은 말만 할까 지겹지도 않을까 그래 아난 너무 무기력해 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게 눈에 거슬려 아뭐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길래 눈에 거슬린데 내가 술 마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어, 술 마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음. 음, 내가, 내가 이국리, 저국리 다 해봤거든? 음 어, 이국리, 저국리 해봤는데, 아무래도, 나를 갖다 편안하게 먹여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 무슨, 이름 무슨. <웃음>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눈딱 감고 너한테 한번 가서 비벼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취중 진담이에요. 어, 취중 진담이니까. 어. 얘가 말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해서 하는 생각들이에요딱너너 아, 너밖에 너가 저, 네가 딱이야. 응. 나를 받아줄 사람은 네가 딱이야. 응. 아 진짜 편안하게 놀고 먹고 싶다. 응. 너랑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너한, 너한테 조금 용돈도 받아서 응. 나가서 그냥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고 응. 아 거기 그 거기 어디야 응? 그 밤에 거의 12시에 가면 그물 좋던데 기집애들 이쁘더라고 다리가 쭉쭉 빵빵해 아 미치겠다 아 내가 너하고 괜히 헤어져가지고 이거 뭐야 진짜 쎄빠지게 일만 하고 앉아있잖아 아나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얘 이래요 아 내가 너무 방정맞아서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급하게 너하고 이 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 이게 급하게 헤어졌지 아 맞아 그때 그년 때문이야 그, 그 클럽에서 만난 그년인데날갔다가좀 날 적당히 꼬셨어야지 걔가 그렇게 들이대니까 내가 어, 고무신을 갔다가 꺾어 신었지 아이 참나 솔직히 걔가 봉인 줄 알았어 걔를 보는 순간 네가 굉장히 후저보 후질그레 보이는 거야 아. 근데 그년이 저기만 딴 놈하고 갔다 나버리고 어. 그치 내가 돈이 어딨어 어. 내가 돈이 어딨어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 너한테 어. 너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맞아. 어. 얘, 얘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생각 되게 해요. 어. 나를 갖다가 편안하게 먹어. 어, 이 혼, 이 꿈에다 색칠하네 혼자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혼자서. 어. 음. 그래, 나는 준비가 됐어. 어, 우리 파랑새를 다시 꼬시기 꼬시기 들어가는 거야. 어, 그래, 내가 조금 멋있어져서 가야지. 어, 멋있어져서 가야지. 그러면 걔가 나를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를 갖다가. 어. 뭐 취해서 하는 말이니뭔 말은 못하겠냐마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치 이미 이이이 이, 인간을 한번 다녀 가 다녀 가지 않았나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이미 이 대도하는 플랜을 가지고서 어. 눈으로 흔히 보이는 플랜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 어떤 사람은 개중에 빌었을 거야 파랑새야 나 요거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돼? 어, 나 요거 한번만 해주면 안돼 아나 정말 나 옛, 우리 예정이 있잖아 요거 한번만 해줘라 한 애도 있었어 어, 있었어 있었 있었죠 어, 어, 분명히 있었어 지금 생각이 많아 어. 어떻게든 어, 대화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이 새끼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떡하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어, 어떡하면 내가, 어, 희만 들이고, 코, 어, 저기, 막, 코풀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앉아 있다니까, 이 새끼가? 아, 정신 나간 새끼 봤나? 나, 처, 나, 그래서 액면가 좋으면 나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본성은 원래, 그, 성악설이 있고, 성성설이 있잖아요. 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거잖아요. 어, 그런 거 있잖아. 아 얘는 진짜 악하네 성악설이네 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기 막 한마디로 그지 우리 그 영화 그 이제 기생충 있잖아요 어. 기생 기생이지 기생하겠다는 거지 어. 야때라 때, 때라. 그 가운데 거 그거 왜 달고 다니냐 어. 또뭘 준비하네 <웃음> 와, 끈질기다 야, 이, 이 정도 노력으로 이제, 이제 일을 했으면 돈 벌어서 일어섰겠다, 벌써. 음. 헤어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야. 어. 여러분들의 그, 저기, 막, 그 능력치가, 어, 막 부각돼서 보이는 거지. 아, 얘가 이런 애하는데 아, 그때 그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얘를 잃을 일이 없었잖아? 이런 거죠. 어. 헤어지고 나니까 귀한 걸 아는 거야. 얘는 후폭풍도 안 왔어.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어. 워낙 그런 거야. 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떡하면, 어, 노력을 안 하고 먹고 살까? 이거밖에 없는 애예요. 어. 그렇다고 사기꾼은 아니고, 그냥, 어, 이제, 더, 누구 덕에 먹고 살고 싶은 사람, 어, 누구 덕에 어, 나는 일 조금 하고 많이 놀고 싶은 해요. 어, 조금이라고 많이 놀고 싶은 어. 어, 그런 꿈을 가지네요. 장래희망이 그거지. 서른 어. 살이든 마흔 살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노희망이겠고 점점은 장래희망이겠고 <웃음> 맞아요, 그런 거예요. 얘, 얘가 어떻게 한줄 알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 번,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어, 어떻게든 꼬셔서, 한번 자자, 그 생각을 해요, 어. 그러고서, 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일단은 어떻게든 한번한 한 번은 자보려고, 아, 자고 길을 쓸 거예요, 얘가. 음. 미친놈? 미안해요, 음. <웃음> 욕해서. 욕해서 미안, 욕해서 미안. 와얘 진짜 뭐지? 와 얘도 진짜 연구 대상이다. 참 희한한 마인드를 가졌네. 아, 얘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또 딴데도 그렇다는게 있어. 근데 다안 돼. 어 뜻. 계획대로 안 굴러간다. 계획대로 안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또어또 어, 이제 문제점을 갖다가 어, 이제 얘 지금 돈이 없어요. 어.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아니라도 급해. 왜냐면 저기 막 급해 급해.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왔을 수도 있어. 그저 깠죠. 얘 차냈죠. 어 얘는 지금 누구라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 되게, 그, 이 급한 카드, 이게 두 이게 그게 급한 거였어, 알고 봤더니. 어. 얘는 누구라도 빨리 하나 잡아야 돼. 어. 자기 이 현, 그, 현, 이 상황을 갖다가 빠져나오려면 빨리 누구를 잡아서, 어, 저기, 막, 개 CPR을 받아서 나와야 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향한 마음은 오로지 무슨 마음이다? 그치, 어. 물주를 구하는 마음이다. 어. 호구, 응. 호구를 찾는다. 아, 또, 또 그러네, 또. 와, 쓰레기네. 쓰레기네. 야, 그럴 시간 있으면, 투잡, 뜨리잡 뛰어. 음. 그래서 얘 지금 술 마시고 여러분한테 전화하잖아요? 그거 다 구라고 사기다? 어, 술 마시고 여러분한테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 딴 애들한테도 전화해. 왜 아니, 얘, 그, 지금 급해요. 어, 되게 급해. 막아야 될 것도 많고, 돈 나갈 게 많고, 그래서 빨리 여자를 갖다가 꼬셔서, 어, 얘는 그거야. 그, 여자를 꼬셔서 여자한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 밤내려주고 돈 뜯어낼 생각이에요. 음. 밤내려주고 돈 뜯어낼 생각이에요. 음, 맞아요. 응. 얘는 딱 계획이 얘는 딱 계획이 있어. 응.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도 믿지 마세요. 음. 응. 응.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해서 어떻게든 잘라고 길을 쓸 거야. 응.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자고 빵 차. <웃음> 그럼 제 입에다 개거품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지? 지랄하고 자빠진다고. <웃음> 어, 맞아, 혼자서 꿈에다 색칠해, 대도 않는. 대도 어, 않는 꿈에다 색칠하는데, 이런 사람은 가까이 안 두는 게 좋아요. 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벌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 지금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힘,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온전한, 어, 그, 멀쩡한 정신이 아니다 라고 봐. 멀쩡한 정신이 아니다. 너무 궁지에 몰려 있다. 어, 궁지에 몰려 있다. 음. 외관상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외관상은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까보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할 수 있어. 어, 마이너스가 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음. 마이너스에서 스 있고, 얘 조만간에 다시 작업 들어가요. 조만간에 작업 들어가니까 알고 계셔요. 음. 조만간에 작업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받아줄 때와 안 받아줄 때 한번. 일단 받아줄 때 여섯 장을 뽑아볼게요. 음. 궁금하니까 여섯 장 뽑아보고 끝냅시다. 어. 아이고, 받아주면 안 된다. 어 받아 받아주지 맙시다. 어. 이, 이 저기 막이 카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카드 안 보고서 이, 이런 케이스 있을 거 아니야. 어 받아주면 이건 남자 여자라면 꽃뱀이고 여 남자라면 제비지 이렇게 되면. 어. 제비 돼가지고 음. 여 여자인 케이스면 꽃뱀한테 남자가 이카드 뽑았으면 꽃뱀한테 잡히는 거고 음. 여자가 이 카드 보였으면 제비한테 잡히는 거예요. 음. 어 맞아. 음. 저기 막 이 만약에 받아주게 되면은요 어, 골치 아파요. 어, 뭐, 뭐 골치가 아프냐?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거하고 또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두 사람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 어, 돈다 어, 여러분 돈다 털어 먹어. 이 사람이 결국은. 어. 결국은 다 털어먹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어떻게든 편하게 먹고 살까 그런 거가 얘 포인트예요. 이 사람 포인트는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성을 사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밤 스킬이 어떻겠어요? 좋다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 그게 안 좋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얘, 얘랑 한번 잠은 돈은 뜯기는 거라고 일단은 봐야 돼. 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남자도 꽃밤한테 물려봐. 다 거덜나요. 왜냐면 목적이 딱 분명, 얘네들은 목적이 분명해. 어. 그러니까 목적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일반인들은 목적을 하나 세워놔도 조금, 그, 저기, 막, 그, 뭐지? 장애물 같은 게 생기면, 어, 내가 잘못 적기 했나? 뭐, 이런, 그, 뭐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어, 갈등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목적이 완전히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고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디 봅시다 제발 좀좀 좀 제대로 된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영상을 갖다가 찍다 4번 카드 찍다가 중간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음. 연애사 상담을 하느라고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한한시간 만에 다시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들어오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막 이런지 요즘에 이렇게 쓰레기가 넘쳐나나요? 어. 뭐 국제 어. 한국도 한국도 미국도 다 쓰레기만 넘쳐나네 와 이거 암튼 어, 그러네요 아나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욕 제대로 해주고 싶네 아 남자들 왜 이렇게 치,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죠? 음 그런거 같아 남자답지도 못해 아니 기는 기가 아니면 아닌거지 뭐 그렇게 아 진짜 지쓰레기인거 덮으려고 진짜 오지게 명분 만드네 싶어요 어. 어디? 아유 카드 안챙고 지금 내가 내가 찍히고 있는 건가요? 어... 자 어디 봅시다 카드를 뽑아 보아요 어 이분은 진짜 여러분한테 술 마시면 연락 어 연락 많이 오겠네 어, 어 여러분이 잘 받아주시나 봐요 술 마시고 전화해도 그런 거 같아. 잘 받아주는 거 같아. 음, 받아주다. 받아주다. 여러분이 인내심에 한계가 온것 같다. 어, 받아주다. 받아주다. 왜냐면 이이 이 친구가 어, 술만 이렇게 그래. 술 이렇게 술 마시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사 그러니까, 뭐 주사랄까? 주정? 어, 주정이지. 주정. 어, 주사까지는 그걸 고 주정이라고 그래야겠지.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 있고 웃는 사람 있고 막 이런데 차라리 내가 그때 미안했다. 파랑새야. 나를 용서해라. 막 이러면은 괜찮잖아. 근데 얘는 그런 말아니야 음. 다 자기 합리화. 어. 내가 왜 그랬어야만 하는지 막 합리화 같은 거를 이제 자꾸 시키는 거지. 응. 합리화를 시키고. 응. 아이고. 이사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같은데 이 사람 아이 이, 이 저기 막. 어 이사람 집착 쩌 쩌는데 여러분한테 이사람이 까인 느낌이 들어요 어, 까인 느낌이 들어 왜까냐 어. 정상이 아니니까 까지 어, 정상이 아니니까 까지 얘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지 않았나요 그런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온것 같은데 이사람은 음. 아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이거 이 사람 바람핀거 맞잖아요 어, 바람폈는데 바람폈는데도 얘는 뭐 이렇게 당당하지 어, 얘는 되게 당당하네 음. 나나나또 바람 피고 이렇게 당당하네또 처음 봤다. 어, 어 바람 피고 야 그때 어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잖아. 어 그거야. 어 너도 알잖아. 응. 어. 그런 거지. 되게 당당이야뭘 알아? 알기는 뭐 알기는 뭘 알아? 어 아니 뭐, 뭐 바람을 이렇게 떳떳하게 피지 않죠? 어째이 허두 숨이 나네. 어처구니 없어서. 음. 왜 그년, 그년, 그녀나, 왜그녀테 신나라고 가더니 왜? 꼭, 왜? 꼭 그런 거 있어요. 그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는 어, 그런 거지 어, 편안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친구들 받아주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잖아 상대적으로 자기가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편안한 사람을 갖다 추구한단 말이지 근데 그 편안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뭐예요 그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달라진다고 그게 편안하다 보니까 아 뭐야 너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 어, 술에 술 탄듯 물에 물탄듯 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 다른 여자가 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렇다가 어떻게 가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멋있는 여자가 너 같은 남자를 왜 좋아하냐. 물론 이 사람이 찌질하다, 어, 찌질하다라고 어, 어, 말하는 거 맞고요. <웃음> 맞아요. 어, 말하는 거 맞아요. 이 사람 찌질해요. 어, 찌질해. 자기를 갖다 합리화 시키는 거잖아, 어.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거고, 어. 그 전에, 지금 이, 저기, 막, 그, 잠깐 한눈 팔고 간 애는, 잘렸어, 어. 어. 누가 이런 애를 좋아해. 어. 그니까 여러분이 이러니까, 이런 애라니까, 이런 애라서, 쏘리. 어. 죄송합니다. 말을 바꿀게 이런 애가 아니라, 이런 성격, 어. 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런 성격에 측은지심을 느꼈어요. 측은지심을 느껴서 이 사람을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여자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측은지심을 착각해. 그건 별개 문제예요. 사랑은 사랑이고 측은지심은 측은지심이에요. 음, 그걸 혼동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야. 어. 그걸 혼동하면, 어, 이 사람은요, 그, 여러분들의 그 편안하고, 그, 뭐지? 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감싸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야? 보에 겨웠던 거지. 그래서 딴 년한테 갔다 어떻게 됐어요? 어, 채웠어. 음. 채우고서, 어, 채웠는데도, 그니까, 이, 이, 저기, 막, 그 여자가 싫었던 게 아니야. 싫었던 게 아니야. 좋았는데, 지가 채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을 돌아서야지. 채웠는데, 뭐, 거기 어떻게 해서. 그래갖고 얘가 우울증에 거의, 뭐, 진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얘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우울증에 빠진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파랑새는 이랬었는데, 어. 내 파랑새는 그랬었는데. 그리고 얘가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어. 얘가 이런 슬럼프를 한두 번 빠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마음에 드는 사람 본 거야 어, 본 거야 본 거하고 만난 건 달라요 어, 왜냐하면 봤다고 사귀는 건 아니니까 어, 사귀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갖다가 어, 너무 인간미 없게 말을 하거든 응. 인간미 없게 말을 하니까 상대방하고 얘하고는 대화가 잘안 돼. 왜냐면 하이 남, 이 사람이 이 남자라고 안 그럴게요. 이제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 굉장히 융화를 잘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냐면 하이 사람이 말하는 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융화가 잘안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친화력 있게 막, 어, 막 인싸, 인싸를 좋아하는 거야. 인싸를 좋아하는 거예요안 아, 나? 나나나, 인싸들, 어 인싸들의 대환장 파티, 뭐, 이런데, 딱 가가지고서, 이제, 쫙 보는 거지. 보고서 맘에 들면은, 이제, 또, 맘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막, 뭐, 어떻게 한게 아니야. 그냥, 그, 얘 성격 자체가, 또, 남자답게 들이대지도 못해. 지, 나름대로 지는 남자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어 그런 게 아니야. 지극히 개인적, 어, 저기, 막, 어, 저기, 막, 객관적인 거지. 음, 아, 아주, s o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너는 그렇지가 못하단다, 가야. 음, 암튼. 그러니까, 이, 그런 여자들한테서, 뺀찌를 맞을 때마다, 음, 뺀찌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음, 그러고서 이제, 그, 술 마시면은, 아유, 우리 파랑새는 내가 이래도 다 들어줬는데, 아씨 개소리를. 그냥 네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어, 네가 이렇게 아마한테도 융화를 못하고 어, 섞이질 못하니까 개밥에 도토리 어, 개밥에 도토리가 어, 개가 도토리를 먹거냐 안 먹지? 어,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너를 대해준 거야. 너가 이, 너, 이, 너가 측근해서 음? 그랬으면 잘했어야지. 음. 그리고 이, 얘는요. 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배신의 아이콘이라 그래야 되나?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순간 또 누가, 저, 누가 딱 눈에 들어오면요 내가 언제 아, 어, 그랬냐는 진짜 싹 돌아서서 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 그냥 얼굴이 싹싹 잘 바뀌어 어, 얼굴이 싹싹 잘 바뀌어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냐는 말이지 어. 얼굴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음, 완전히, 어, 인간미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지. 어. 근데 그, 그런 것들이 자기 생각에는 되게 굉장히 어, 멋있다라고 지 나름대로 그걸 생각을 해요. 어, 자기는 멋있고, 자기는, 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애라 그래야 되나? 어, 좀 그런 데가 있어. 어, 자기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자아도치가 조금 심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음, 자아도치가 심한 친구다. 어, 그니까, 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 뭐 그런 거지, 뭐. 그 정승, 장승, 장승 같은 거지. 어, 그 마을 입구에 장승 서 있잖아요. 어, 그냥, 그래, 그래라니. 하고 있는 그 장승 같은 사람이면은 얘, 얘 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사람이 나무토막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수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음, 얘가 어또 뭔가 또 뭐야 도대체? 음, 야, 파랑새야 너도 나 알지? 어, 치는진단다야 내가 한다면 한다는 거 알지? 뭐 이런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나 음.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어. 네가뭐 나를 갖다가 작심삼일 뭐 이런 놈으로 보나 본데 내가 작심삼일인거는 걔네들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개소리를 해요 차이고 와가지고 어. 야똥개도 지구역에선 80을 먹고 들어간단다 어? 너그80 어디다 두고 참 밀리고, 사, 밀리고 사는 주제에 얘가 참 밀리고 사는 그렇게 하고서 빨리 그리고 사람이 한번 싫다고 그러면 싫다고 그랬으면 그래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그런 정성도 그, 또 없어 정성도 음. 뭔가를 인내 내고 참아 내고 막 이런 그런 게 없다니까 음. 그 그러 그렇게 딱 자르 못 자르듯이 자르고 가는 거 굉장히 남성답다라고 생각하는 놈이에요. 음. 그러고서 어 저기만 딱 자라고 와가지고서는 아그 그거지 아 아까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음그래 파랑새야 나 솔직히 응. 어, 나 너한테 난 너무 아까운 놈인 것 같아 어, 내가 너무 어난 내가 봐도 난 너무 멋있는 놈이고 야 니가 어 나한테, 뭐, 어, 뭐, 석 달을 못 넘긴다라고 하는데, 야, 내가 걔네들이 눈에 안 차는 것 뿐이고, 어, 나도 걔네 찰라고 했어. 나도 걔네 찰라고 했어. 어, 어, 그냥, 내가 걔네들 인생에 불쌍해서 참아준 것 뿐이고, 그리고, 너 여자가 그게 뭐냐. 어, 너가 그러니까 남자가 안 생기는 거야. 어. 야, 길거리 나가봐. 이쁜 여자 쎄고 쐈어. 하는 이런 개소리를 하네. 솔직히 내가 술 마시면 너한테 전화하는 게 너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응. 내 걔네들한테 이런 전화하면 걔네들 받아주겠냐. 응. 그래도 너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래도 너는 내 개소리 들어줄 것 같아. 응. 이런 거예요. 응. 넌내 개소리 들어줄 것 같고 내 개소리 들으면서도 응. 저기, 뭐, 날 갔다가 기다려줄 것 같고, 한마디로 넌 나한테, 어. 보험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조금, 저, 조금 더 추라이 해보고, 안 되면, 혹시, 아냐? 내가 너한테 갈 수도? 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한테 가면 잘 받들어라. 어. 이러고 앉아있어요. 얘, 얘, 가 그, 그, 그, 그, 취중 진단이 바로 이거예요. 어. 잘 받들어 모셔라. 어. 내가 너한테 가면. 딱 이거. 야, 진짜,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온 동, 사방팔방에서 까이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근자감이랴 응, 맞아요. 얘, 얘또 까였는데도 또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짜. 와. 음, 응. 자기 나름대로 또 꿈에다 색칠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는 거야. 사람은 쉬바뀌지 않아. 이, 이, 내가 이번 달에는 다 카드가 쓰레기만 올 거라고 나는 딱 생각을 했어요. 저번 달하고 달라. 저번 달에는 헤어지는 커플이 많았었는데 이번 달에는 다 쓰레기들만 나와. 어. 왜냐면 매 달마다 다르거든요. 지도, 지가 약간 그런 것 같아. 어, 과연 내가, 어, 제대로, 뭐지? 편안한 관계를 그 누군가하고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기 했고, 친구도 아니야, 씻기지, 이거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얘는 생각 자체가 크게 변화를 갖지가 않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얘는 음 나름대로 지는 막 연구하고 뭐하고 이제 막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기는 하는데 다 해보긴 하는데 그게 깊지가 않다는 거지 어, 지속적이지가 못하고 깊지가 않다는 거야 조금만 싫은 소리를 어, 조금만 싫은 소리를 갖다가 들어도 그냥 음. 스탑, 음. 스탑하고 어 따다다다 그러는 거지. 마음 사람 마음, 마음 후 비는 말. 지가 그냥 싹 자르고 돌아서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러 그런 성격 가지고 뭘 어디 가서 뭘해 먹고 살겠냐는 거지. 남의 집 밑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지가 그냥 지 승질에 못익어서묻자르듯이 못 자르고 나오는데, 얘는 그래요. 인간미가 1도 없어. 만약에 이런 인간이 사장이라면요. 직원, 안, 직원이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칼에 잘라내라 다그 일말에 저것도 없고. 그 사람이 이 직업이 아니면 먹고 살게 막막하든 말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자를 수 있는 애요요 음.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남의 아픔을 갖다가 얘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그런 걸 갖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남의 감정에 대한. 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고 자기가 시간을 내줘야 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 이 사람한테는 어떤 그런 게 없어. 누구를 위해서 배려심이나 이런 게 1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그, 그, 남자가 끊고 매집이 정확해 보여서 여자들이 어, 호감만 느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어, 우유부단한 사람들만 보다가 이런 스타일 보면 오, 남자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사귀다 보면 인간미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이거지. 어 인간미가 없어도 얘 옆에 있는 여자들은 다 지쳐서 나가 동그라져. 음. 얘이 얘, 사람은 살면서 진정한 사랑을 해봤나 이거예요. 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어. 잠자리에서도지만 만족하면 끝낼 거야. 상대방이 만족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상관 없어. 음. 맞아요. 음. 이 똑같은 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 이게. 얘는 맞아요. 남의 그 뭐지? 남의 아픔을 공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얘는 떨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요. 철저히 자기, 철저히 자기. 음. 꼭 어, 음. 맞아. 결국은 음. 이, 얘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주변 관계가 다 깨질 수 있어요. 이 모든 주변 관계가 다 깨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얘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덜 받아요. 음, 그런 걸 몰라. 음, 그런 걸 모르고, 다, 다, 다 자기 위주야. 다 자기 위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면, 너 영광인 줄 알아 이런 식이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와 진짜 대단한 멘탈이지 응, 대단한 멘탈인 거예요 상 줘야 돼 어, 여러분한테 다시 오겠네 이 사람은 응. 여러분한테 오면서 그런 개소리 할 거야 응. 너는 내가 너한테 다시 왔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게 방구야 이게 이,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아파도 어 약한번 제대로 안 사다 줄걸? 나 응. 그걸 왜 나를 시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지 니가 응. 사다 먹어 나 지금 아프잖아 그러 아프기 전에 뭐해서 미리 사다 놓지 무슨 응. 짓이 그런 그런 놈이에요 이놈이 이, 이 어, 이놈이 그런 놈이에요 휴머니즘이 1도 안 보여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줄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질 못했네. 음,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성격상 음, 성격상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대할 수가 없어. 응. 얘가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떡주문드듯이 주물러도 어. 떡 주물주듯이 주물러다가 지 마음에 안날기면휙 뭐 돌아서더라도 여러분은 얘를 갖다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오겠네. 응. 여러분한테 오, 오지 않았나요? 연락 온 사람 있을 텐데. 응? 11명 사람 있을 텐데 반반일세어 이게 이금 5컵 나왔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와 이게 두개두개 2개, 컵은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다섯 명중어두 명은 받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확률이 어40 확률 확률 40%인 거지. 응. 60은 안 받아주고 40은 받아준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저 정도면. 어 받아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지만 그, 그 정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정은 남아있고 이 사람하고 만약에 받아주시는 분들 보면 얘는요 어, 끝까지 자기 맘대로예요. 왜냐하면 얘는 봐봐요.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 계속 어, 이 사람한테서는요. 인간적인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음. 같이 받아주신다면 일단은 어, 어, 저기 뭐야 받아주시는 분들, 40%에 받아주시는 분들, 이거, 여러분. 이 사람, 저기, 막, 밤일 잘하나 보네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넣는것 같네? 음. 근데, 지, 가 지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근데 여러분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니까, 정복당하는 느낌? 음. 그래, 그, 그런 데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리 와! 하면서 자기 맘대로딱 음, 하는 걸 갖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걸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맞나요? 음, 맞으면 저기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계속 받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 같고 못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지 음.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못되게 굴고 자기만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 사람의 진심이 뭔가 궁금해서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취하면 어떤 느낌일까? 얘는 취해도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넌 음. 그냥 어 그냥 넌내 거라는 거지. 네가 어딜 가겠니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와도 너는 받아줘야 돼 나를 이런 거예요. 음.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 이렇게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참 그런 것 같아. 그런 거를 갖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안정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남자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스윗하고 이런 사람한테서는 안정감을 못 느껴 세게 확 끌어당겨주는 그런 남자한테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못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데도 말도 못되게 하는데도 그런 데서 어떠한 그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속이 상하면서도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 못 넣는 거예요 응, 음, 맞아요. 그런 케이스 있어. 이해가 안, 그, 어떤 분들이 이 카드 들려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지. 진짜, 저, 성격이 좀 와일드 하신 분들이나, 그, 어, 그, 이성적으로 사물을 판단하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게딱 답이 나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남자 그냥 강하꽉 잡고서, 꼼짝마, 가만 히 있어. 이게 어디서 움직이려고? 딱이러면 얘는 잡혀. 어. 그리고 그거를 원해.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이 관계를 있는 게그한 번에 나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음. 잠자리에서도 남자가 다 주도해. 왜냐면 남자가 얘, 얘가 움직이면 가만 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해하는 야 거지. 근데 얘는 이, 이 카드의 주인공은 그걸 좋아해. 음. 그렇게 할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계속 내가 안정감을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카드의 그 포인트야. 그래서 40%에 해당되시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음,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맞아요. 어, 여러분의 정신적인 걸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포기하신 60% 여러분 네, 어, 다른 사람 만나시는 게 저기 막 정신건강에 좋아요. 음, 40%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이런 데서 위안을 받거든. 위안을 받거든. 근데 어, 40%의 어, 분들은 자 어떻게 달라지그 40% 40%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연인을 대,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이건 뽑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분간은 친구들에게 신나게 술 마시고 어, 흔들어 어, 놀며, 놀며 다닐 것 같은데요 어, 335뜻 맞는 사람하고 같이 어, 신나는 어, 가을을 보내겠다 어, 가을을 보내겠다 어디 봅시다 맞아요 어, 신나게 놀고 즐기고 하다가 어. 음. 어디 봅시다 어, 이 저기 막이 완전히 헤어지는 걸 어,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예요. 신나게 놀, 놀다가 어서 에 오니까 아 이것도 못할 짓이자 아 이것도 귀찮다 하고서 아 몰라 아 귀찮다 하고서 그냥 당분간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음, 지내는 삶을 갖다 택하실 것 같아. 음아 이제 좀 피곤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이별 이런 그 상처들을 잊고자 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어, 그런 게 지쳐 지쳐가기 시작하고 어, 당분간은 연애고 뭐고 다 귀찮다 싶어가지고 어, 그냥 혼자서 어, 싱글의 삶을 당분간 즐기지 않겠나 어, 근데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삶 속에서 더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 좀더 자기가 더 밝아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이 쉼은 참 좋은 쉼이다라고 봐요. 음, 당분간 어, 그 주변에 이성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쉼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